안녕하세요. 제가 현욱입니다 미미모 지금, 몇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오래 금 지금, 지금, 지지 가본 미미모 전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지가지는데 특별하게 확 그냥 들어오는 건 솔직히 별로 없어. 그래요? 솔직하게. 음. 그럼 미미모 지금까지 한것 중에서 음. 제일 맛있게 먹은 데는 어디예요? 음. <웃음> 낙천정. 어디? 낙천정. 낙천정. 어디예요? 정당 아, 야, 어디 그게 어디예요? 여전에 정다 앞에. 아여전에정당낙천이 어디지? 아 한식집인가요, 여기가? 응. 음. 어딘지보 대충 알것 같은데. 스타벅스 뒷골목이죠. 교대 내려가는데. 서초영 내려갔는데 어, 맞아요 미미모의 핵심이 뭐야 미미모? 응. 거 뭐가요? 핵심이 뭐냐고 핵심? 형님이 알지 뭐 형님이 형님. 어, 뭐 회장님인데 뭐 밥이야 만 믿자 나지야만 그래서 6월 달에는 어디 가기로 했는데요? 아직 못 정했다니까 아니요 맛집은 정했을 거아니요 이게 정해줘야지 맛집을 정하든 뭐라든 할거 아니야. 댓글 띠는 미을 그림 보러 가는 거네. 그냥, 내 의견을 남겼는데 답들이 없으시니까, 응. 내 마음대로 해야지 뭐. 가자. 인사동이나 가서, 맛집이나 가서 먹지 뭐. 꼬막 좋아하세요? 뭐, 우리는 뭐다 좋아하지. 좋아하세요? 인사동 여자만 아세요? 몰라, 여자만. 여자만이라고 유명한 인사, 그, 꼬막집이 장난 있어요. 꼬막집이야? 예. 네. 어, 어디야? 인사동... 어, 어디지? 그게... 인사아트 센터 기준으로 인사아트 센터 기준으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러면 안국역 쪽으로? 안국역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음, 골목 있고 그 오른쪽에 갤러리 이즈 라는 곳이 있어요 본거 같은데? 그 이즈 그 안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음. 바로 왼쪽에 어... 여자만이라는는 집이 있는데 음. 그 집이 여자만 들어가는 집이라서 여자만이 아니고 벌교 앞바다가 여자반이에요. 음. 벌교 앞바다가 거기서 잡은 꼬만을 가지고 요리해준 집인데 굉장하네요 음, 그죠? 되게 오래됐어요, 진짜 그 음. 오래됐어요. 그냥 아니면 거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인사도 포함해드릴게요. 다음에 근데, 거기가 하면 정식으로 먹는 거는 거기는 뭐였나와 정식은 없고. 그냥..남도 음식이에요 그냥..남도 형토음식 아 응. 응. 남도 음식으로? 응 그래서 그냥..그..꼬막 하나 시켜 놓고 응. 그냥 막걸리만 한.. 된탕 맛있다 오면 돼요 나 막걸리 싫어하는 거 알잖아 나는 술을 나 맥주 먹을 거야 그러시던가 어차피 한... 주 목적은 그림 보는 거니까 영 잡고 꾸리는 기 아니야? 주목증이 뭐라고? 주목증 그림보험. 아! 거야.